챙기림이 불, 불, 불 모였다. 아, 나 그거 모르겠다, 뭐더라?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클릭이 되시는 거. 자, 모두 자리 앞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Yes. 어... 제요 제가... <웃음> 완벽한데? 몰라요, 그냥 특집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Yeah. 오! 사실, 6주년 찍어야 되는. 오! 야, 뭐야, 너, 너왜 받고 있어? 너왜 라마한테 받고 있어? <웃음> 야, 마... 야, 이거, 어때 <웃음> 야, 야, 난동꾼이다. <웃음> 야, 뭐야, <웃음> <웃음> 주인 죽으면 가만히 있겠지? <웃음> 야, 니침 네 맞았는데 안 다쳤나? 봐 때리니까 도망가네, 걱정이들 야, 이거. 아, 라마가 유목민 따라가는구나. <웃음> 응. 유목민이 맨날. 성울이 니한테 날리는데? 날리는데? 야, 침 뱉는다. 야, 적당히 해라. 침이 아니라 발가락을 뱉는 거지. 헐. 뭐 깜짝이야. 깜짝이야. <웃음> 야, 일단 저거 죽이고 시작할까. 안녕, 라마. 아니, 주인부터 <웃음> 죽이자 주인부터. 오케이. 주인 죽는 거 눈앞에서 보면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가. 야, 더 화나지 않을까? <웃음> 봐봐봐봐봐 목줄 잃었다 얘가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아마얘 어, 죽이면 목줄 나오더라. 뱉는데? 애 뒤에서 뱉는데? 쟤는 주인이 있나? 됐다. 얘 할, 우물에 빠르지 네 하이. 어 미친 놈이 아. 분수에 <웃음> 빠졌다. 네. 죽여. 물고기는 죽이지 말고. 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작합시다. <웃음> 네. 유포 먹을 사람. 네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저요.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나 이거 디스코드 알림 좀 끌게요. 예. 자 육포드시오. 자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유 잘못했습니다자 육주년 예. 기념 행사고 사실 육주년 날짜 지났습니다 한달 넘게 아한달 거의 가까이 지났고 네 사백십구화 특집입니다 사백화 더 예. 네. 솔직히 멘트 준비 안 해서 요거부터 시작하고 네 먼저 그 기념 행사부터 있겠습니다 네 혹시 빨간색 발판에 올라가신 분 먼저 나서 곡괭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네 금곡괭이고요 빨간색 블록을 캐서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안 해. <웃음> 다시 접시기 바랍니다. 안 해. <웃음> 저거 꺼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파란색 발판 발판에 올라가신 분이 곧 게임에서 파란색 발판을 캐주시기 바랍니다. 뭐고?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보시지요. 와, 그분은 이거 버려야 되는 거아이 이거 심각한데 좀? <웃음> 뭔데? 넣어봐봐. 뭐. 넣어봐봐. 뭐. 넣어봐봐. 뭐야? 넣어봐. 아이대 가져와라. <웃음> 아, 네. 안 돼, 안 가져와. 아, 내 눈. 다시 꺼내봐, 이거. 아, 내 눈. 나도 모르래 몰래... 뭔지 궁금한데. 안 돼! <웃음> 왜 하필 그게 3이나 그게 발려있는 거지? 아. 네, 즐겁게 보셨다면. 따박 <웃음> 시오 예, 즐겁다고요? 아, 야. <웃음> 야, 거기 없어요. 혹시 앞이 잘안 보이는 사람은, 어. 라식 번... 수술해야지. 껏다 키시면될것 같습니다. <웃음> 아, 눈이 안보여요. 됐어요. 아직도 안보여요. 아니요. 제 눈이 안보여요. <웃음> 네. 앞에 있는 숫자가 뭔줄 맞춰보실래요? 이.. 안 맞춰도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여기 시작 상자 있잖아. 보너스 상자. 저 멀리 아. 있길래 여기다 끌고 왔다 내가. 쓰레기 들어있던데. 응. 음. 잘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일단, 않다. 누가 광질할 사람 도끼, 고갱이들어 가라. 내 나무 캐고 있을게. 나, 이거, 금고갱이 갖고 캐러 갈게. 아니면 여기 마을부터 먼저 가볼래? 그래, 이거. 둘러보니까. 마을 먼저 있길래. 마을 갔다가 나중에, 마을 다 털고 작품 좀 구경하다가. 야생 시작할 야, 그... 것 같다. 금꽃게인과 효율이 되게 좋구나 일단 침대는 다 뜯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도 뜯겠습니다 안돼요 <웃음> 왜 안돼요 그거 깨다 컴퓨터에 렉 걸려요 아안 걸려요 민성이에요 나길 잃어버렸다 너 어딘데 나 여기 있는데 우물 쪽에 이름표를 보고 온나 아 맞다 이태비똥은 뜯어가야겠더라 이거 좋더라 저 어디 쓰는건데 너가 해척해가지고 담으니까 거름 만들어줘 음.. 와 정말 쓸모있아 근데 꽤, 꽤 쓸모있더라 농사할거 아니면 비 누구. 곡... 야 얘네들 왜 여기있어 <웃음> 뭐야 이거 안녕 바보더라 <웃음> 야 이거 성훈이 이종좀 깨줄 수 있나 어디? 이종 우리 들고 가자 어 우리 가자 이거 뭐 없지 마을 어. 우리 마을에 상점이. 얘네 왜 여기 갇혀 있노 오, 상자들... 망했다. 네. 나오물 빠졌다. <웃음> <웃음> <웃음> 망했다지. <쟤. 웃음> 아니, 아니 왜? 네. 어? 이켜봐도 뭐? 망했다. 야. 자 잠깐만.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야 죽이지마 그거한 명도. 내가 꺼내줄게. 와, 실화야? 쟤 <웃음> <쟨> 갇혔다. <웃음> <웃음> 야, 저거 빨리 아니... 뽑, 내가 뽑을게, 너. <웃음> 뽑았어. 아니, 어떻게 하면 저기에. 야, 일단 이 침대 다 뽑아가자. 어. 나중에 같이 뭐 뭐. 애, 애, 일단 이거 똥통, 떼 갈게. 어, 노란색 침대다. 야, 여기 침대에서 누구 하나 자고 있는데, 떼도 되나? 아, 그거, 방 빼라 해봐. 이제 아, 우리 집이다. 빼를... <웃음> 침대를 뺐다. <웃음> 야, 주민들이 하쫌쫌쫌 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 <웃음> 안 되겠다. 나중에 돈을 모아서 <웃음> 주민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제 땅 파러 <웃음> 들어가면 되나, 요 있어 서뭐 굉장히, 이 마을 굉장히 질이 안 좋은데. 땅파로 갔다올게 땅파지 말고 저기 적을이네좀보보고 가자 어디있노? 그거 우리 스폰 장소에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캐갖고 가자 그냥 다우리거다 이거 이제 감... 어우 저놈들은 강제인수다 야 감자는 없어? 감자는 근데... 없고 민석만 있어 민석만 있다고? 왜 그렇지? 어? 여기 바다나 하더있다 동물이 하나도 없는데. 대원이 키면 쓰나? 그 아프다, 야 예. 뭐, 대원이가 음... 왜? 대원이, 대원이 뿌리만 남기면 자란다 어디 있어? 대원이 탈모 없는 것네 우리 스폰 장소. 아, 오케이. <웃음> 나 길이 잃었다. 아. 망있어나 벌써 길이 잃었어. 너 어디 갔어? <웃음> 아, <찾았다>. 아니. <웃음> 아, 야, 야. 오케이. 들어갈랬는데, 동굴에 빠졌다. 나 티켓 좀 해줄 사람. <웃음> 아니, 이 <웃음> 자식. <웃음> 가다가, 아, 나 쉐이더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 나 상침. 지금 대원 농사하고 있다. 대원 농사. 오케이. 아, 맞다, 나무 캐야 되는데, 나무 몇개 캐야 되냐. 어린 <웃음> 아, <우리 좀> 밀모자랄 <웃음> 일은 없겠다. 작품만 보고 갈까? 그러자. <웃음> 언제 끝날 줄 모르겠지만 일단 밥이 <웃음> 어, 분수대 있어 너무 좋다 이게 나 이게 제일 좋아 저 그, 어, 분수대 근처에 어. 이걸 하나 깔아야겠어 <웃음>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잘 어, 먹겠습니다 아, 야, 돌, 잠깐만, 막...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아, 나중에... 너이 자식, 쓰레기 무단투기는 나빠요. 야, 나 분명 한 세트만 버렸는데. 도... 도망가. <웃음> 도망가. 야, 왜? <웃음> 나 야, 봐, 야, 걸어 야, 걸어 야 걸어 나 걸렸어. 누구? 내가. 미치, 시끄러워 죽겠네. 아, 나중에 보자, 너. 그... <웃음> 오케이. 나나 이거 시... 왠지 몰라 게 마이크 에 있는 얘들은 시끄러워. 어? 야 여기 진짜 대원이 있는데. 어? 대원이다 대원이. 대원이 잘한노. 이 대원아. 대원이가 4 개나 있다. 뭐가 대원이지? <웃음> 얘가 얘 얘인 것 같은데 어지 있나? 아개운나 <웃음> 어, 야, 야, 이거 대원이 아니었다. 뭔데? 아니. 미규 <웃음> 민규, 민규,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누군 줄 아나? 아. <웃음> 대원이 동생? 찾았다. 아, 대원이 안녕. 야, 얘는, 얘는 준원이 같은데? 안 돼! 아니야, 준원이다. 준원이 넘어진다. <웃음> 뭐 이게 얘는 누구야 어 얘는 얘는 누굴까? <웃음> 얘 <얘는> 누구야 넌너 <웃음> 뭐야 관절 <웃음> 잠깐만 너 발가락이 아주 크구나 <웃음> 이, 이 정도면 어? 안 돼? <웃음> 너 빨리 전조가고와 전족, <웃음> <웃음> 전족. <웃음> 대현이 관절 이거 이게 박민성이라는데 안녕, 민성이? 그냥 그냥 딱 민성이 갖다 박았네. <웃음> 여기도 있는데. 어. 나도 있어. <웃음> 없는 거 있나? 누구 방민성 없는 사람? 많아. 방... 여기다 똥통 하나 따로 주자 에잇, 똥이나 처먹어. <웃음> <웃음> 잠깐만, 모양이 살짝 이상해졌는데? 뭐라고 아니, 또 뭔가 민성이 있게 됐다. 너너 <웃음> 너 민성이 꺼였니? <웃음> 민성이 있게. 이건 이 다품이 뭐야? 어. 뭘 만든 것이 건드 저번 드릴 만들다 시간 없어서 나갔어. 어. 아, 다이아 블록을 일부러 뗐습니다. 아, 예. 예그 분... 네, 다이아랑은 별 상관 없으니까 떼도 돼요. 혹시 저기서 아카시아 나무 종자 떼올까? 그럴까? 응. 음. 저쪽 갈래. 아이야왜그왜 그, 왜 그래? 아 치킨 먹고 싶어. 아. 치킨 잡고 있어. 여기 왜 이렇게? 아이야 어? 각지지. 그러면 1.15에 벌 생기잖아. 꿀벌이다. 아니, 잠깐만, 알이 왜 이렇게 많아? 뭐라고? 아, 뭐가? 지금 알이 서른 개 있어, 내 알. 아... 야, 그다 챙겨. 오, 거북이다. 어. 여기 있다. 야, 여기 있어. 와, 알두 세트. 얘네, 얘네 배 가르면은. 아, 하지마라 패치병 나오나? 아니. 뭘 쳐다보나? 그거 떼고 밥 비벼먹어도 안 돼. 야, 빠트리지 마. 야, 거북이 괴롭히지 마. 이거 밟아줄걸, 아마. 안밟아질걸 그,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아, 왜? 거이아 빠져. 들어가. 이 싹, 빠바가지 없는 놈들. 나, 들어가라고. 아, 왜, 거, 얘, 동물학대 하지 마, 너. 아, 저쪽 잠만 갔다 오자. 저 요감 있는데. 아, 어, 알왜 이렇게 많지? 아, 아, 야, 배 만들면 되겠지. 야, 나는 나 생각했지? 대신 알을 대신 대신 보낼래. 어? 그러니해해 놓게. 닭한 마리가 보고 오지 않을까? 아 그래 성훈 성운, 어 성훈이 저 난파선이 자연생성되는 거더라. 어 원래 있는겨? 어원 저기도 있다 이가 맞네. 미드 난파선가 몰래. 그럴까? 응. 아나 저 만파선 저번에 무인도 생존 기회냈거든. 제가 도, 돌고래 학살하던데. 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건줄 알았어 나도 만들어 놓은건줄 알았는데 있는거네 어? 도끼 들고 간다 도끼 나는 나무 도끼다 난돌 도끼다 아, 어, 도끼 하지마라 그 친구 생각난다 뭐가? 그 친구가 도끼로 때리면 도끼 노래 나온다고 했거든 아 안돼 아 그, 도끼는 보는 거 아니랬다. 야 이거 들어가면 한 번씩 다이아 있던데 안에. 으아앗 들어가니까 철이 철철 숨, 넘친다. 숨숨숨숨 내가 앞숨 안이 아, 아, 안 보인다. 숨숨숨문문문 문, 문 틈에서 어. 숨 쉬면 되잖아. 문 없어 여기. 문 있는데? 없는 쪽 거기 없 반대쪽 없어. 아나나 나, 여기서 나무 나캘래 난 그럼 더 탐험할래 아 아니다 이거 부수지말고 그냥 놔둬 놓을게 무려 폭발로부터 보호 모자를 찾았어 폭발로부터 보호 혹시 가시는 안 말려있나? 가시는 그거는 안돼 <웃음> 왜? 아 어, 그냥 안돼 혹시 갑옷에 그거 붙으면 안 좋나? 어... 아니? 지장 없어 지장은 없는데 안 좋은 말을 듣겠지. 어 뭐야? 야. 아이 기분 탓인 몰라도 민규 네가 봤. 체력 같다. 일자리. 음. 이쪽 <웃음> 음. 문에 석탄밖에 없어. 나만 제일 기분이 망. 어, 근데, 쉐이더 안 껴도 옛날보다 물이 되게 이쁘졌네. 어, 어, 업그레이드 됐다, 14버전에. 아, 어, 근데 문제 쉐이더 끼니까, 안 보인다. 안 좋은 게. 살짝 보인다, 이게 열대어 도끼로 찍어서 잡았어. 열대어 주네. 생대구 잡아봐봐. 잠마 야, 이거 해초 캐가도 나쁘지 않더라. 아, 그래. 나 저기서 아카시아 종전하고 하고 있을게. 이 배는 혹시 모르니까 놔둬놓고. <웃음> 아카시아 배자. 여기, 그것도 있더라. 야, 누구, 돌 있는 사람? 나돌세 개만. 돌. 여기 돌. 나돌세 개만. <웃음> 어이, 땡큐. <웃음> 여기 인벤세이브 있니? 어. 캘프를 한 20개 정도 들고 왔어. 오케이. 아 근데 켈프 나중에 되면 많으니까 뭐 나중에 성훈이가 돌고래 막 짜증난다고 죽이고 오면 켈프 한몇 개씩 더 생기 있을걸 근데 켈프 뭐해? 뭐와서? 어 그거? 뼈가루 만들기 그거 뭐지? 켈프 말려가지고 블록 만들면 아함 굽는 양이 20개 더라 괜찮네 돌 하나만 주라 어 잠깐만 어나돌 줄게 어야나 여기 위험하다 어디니? 잠만 글로 돌던, 글로 돌던진다. 30개. 맨 처음. 어. 어디? 13개.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안 먹었는데, 나왜 이렇게 틈안 먹어지냐? 어, 아, 뭐, 내가 먹고, 들어가서 돌주어요 돌. 아니다, 나철있다돌 필요 없겠다. 나 여기 있는 이 석탄하고 이것만 다 깨서 나, 가자 이거 대원이 갖고 막대기 만들어지네? 어. 아, 근데 나중에 이거 실이랑 조합해서 비계 만들 수 있거든. 비계도 있나? 어. 그 비계 말이야. 공사장 그래, 그거. 비계. 아, 아, 어, 아. 뭐그 돼지 비계로 해. 아니, 난 목에 빼는 비계 얘기하는 줄. 아, 그거 베개고. 비계나 베개나 뭐. 그 죽순 베고 자라. 향기 계속했나, 그거? 어. 나보고 철좀 들어래. 아, 이거. 어, 나석탄만 캐고 있어. 이거 요쪽이, 이거 뭐더라? 소원이었나, 그냥, 이거? 사바나인가, 이 지형이? 아무튼, <웃음> 여기 지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 아카시아만 캐서 가 사바나네. 아, 근데 예쁘긴 한데, 집 찍긴 좀 그러니까. 어. 여기아사나무 끼는... 캐가지고, 종자 좀 갖고 가려고. 예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석탄만 좀 캐왔네. 응. 석탄 나중에 날씨 필요하니까. 난 죽을 필요하고. 아, 마다 이거, <웃음> 뭐지? 용광로라고 광물 두 배로 빨리 구워주는 바로도 있대. 본연기도 나중에 하나 만들고. 하하. 아, 아. 아, 근데 이 용암이 왜 있지? 캘프 있는 사람. 나. 나도 세있 어, 나중에 내려가면 개고지 따란. 나 씨앗도 많겠다, 이걸로. 오케이. 야, 아카시아 종자 구했다. 어... 배두 개만 만들 어... 봐봐. 걸음통을 어... 어... 봐군 빨리 일단 상자 만 어... 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만 어... 어... 어... 만 어... 나중에 뭐집 짓을 때 필요하면 나무 더캐면 되니까. 아배 하나만 하면 둘다탈수 있을걸. 물 안에 들어까 무서운 소리 난다. 어안 들어간 게 낫다. 탈래. 나 뒤에 탈게. 가자. 뭐야 인생인데? 어 이거 인생으로 바뀌었다. 어. 나 지금 통 떼고 따라가. 어, 내가 운전이가. 아닌데, 너가 운전인데. 아, 내가 운중내 20... 배는 어디 노어야니배 <웃음> 네 <웃음> 걸어와 노 오케이 <웃음> 아야 붙여줄게 근데 여기 배에서 배를 붙일 수 있을지가 문제다 아 이거 던질까? 던졌다 오 소치했는데 어, 없어졌다 어그 <웃음> 다시 투명해진 거 다시 문대 봐봐 어 있네 떠졌는데 내눈에 보이나? 어니 아, 네 들고 있다 다시 붙여봐봐 아냐 내 손에 어, 나같다 아, 들어올게 아 있다 있다 다시 붙여봐봐 그냥 그냥 그 누르고 물에다, 있다 물에다 계속 눌러봐봐 어? 왜 안되지? 나갔다 들어올게 오니 아, 민규 네 눈에도 분명 들고 있었지 어저 무슨 소리냐 달려 아깝다 마크 상위 버전에서는 목을 460도 안돼어안 어, 3... 돌리는 게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어 <웃음> 어, 됐다 180도 밖에 안 돌아간다 내리자 아 우리 생각해보니까 언턴드 너무 재밌는 것 같다 어, 저 당근 저거 때문에 길찾기가 쉽네 밀성이겠지 어 이거 이것도 종자들 고가자 참나무 조련나무 뭐 인생이 돈번자는 뭐야 아아 아 그냥 다말이응 나도 달래. 근데 안장이 없다 나도 달려 이거 어떻게 타 이렇게 우클릭 맨손으로 아예 돌고래도 다진다는데 음 야, 얘, 얘, 얘, 안 걷는다. 어, 뭐한다, <웃음> 아, 그게 안장 없으면 안 타죠. 어... 때리면, 때리면 움직이지 않을까. <웃음> <웃음> 길들여져서 때려도뭘안 <웃음> 할걸? 민 <웃음> 칼로 베버린 거다, 나중에. 책 만들 때넌 베버릴 거야. 야, 말고기도 있나? 아니. 근데 얘 가죽이 많이 나와. 야, 이거 어떻게 한다? 계속 이러다 보면 만, 타지던데 아마 실이랑 가죽 다섯 개 있으면 이제 만들어진다는데 아 옛날에 맨날 옛날 구애만 지제아와어 이제 나온대 옛날에 요즘 옛날에 좋아졌다 돌고래 타고 싶은데 돌고래 타지나 어, 그럼 난 돼지 탈래 민성이로 나 어째 게임군 이제 타자 죽어라 민 도끼빵. 아니. 아, 밀몇개준 다음에 타니까 타지더라. 아, 닌. 어? 아, 나, 나, 난 그냥 맨손으로 난... 길들였는데? 어, 난, 난 그냥 도끼로 죽였다. 아, 왜? <웃음> 마음에 안 든다, 아이가. 도끼 살인만 해? 이래서 돌고래도 한세 마리 죽었다. <웃음> 아, 박스 어디다 만들지? 아 근데 마인크래프트 아이템코드 없어지니까 이제 상자를 낱개짜리로 둘수 있게 되었다 아이템코드가 없어졌다고? 어없어이제 왜? 몰라 나 근데 솔직히 아이템코드가 더 편하더라 어야 불편해 이거 이름으로 해야되는 거. 이거 일일이 이름으로 해야되는데 마인크래프트도 쳐줘야된다 이거 박스 그리고 게임모드도 012 되는게 아니라 야, 그럼 어 그래 이러니까 안되더라 어쩐지 박스는 대원이 앞에라 할게 어 그래도... 아, 좋아, 병재네, 그거 정말 패치된 거야? 정말 실은 어떻게 구하지? 아... 실? 거미 잡아야지 않나? 여긴 평화로움이었다 아 평화로움이야 지금 거미도 지어 짜내면 되지 않을까 그럴까? 실 뿜어낼 것 같은데 아 평화로움이네 어쩐지 배고픔이 안될더라 그니까. 여기 침대 여섯 개 넣어놓을게. <웃음> 난 대원이 옆에서 잘래. <웃음> 대원이가 어디 대원이가 어디 더라 <웃음> 대원이, 어, 대원이, 있다. 있다. <웃음> 대원이 아 대원이 여기 있다. 대원 잘았네. 아니다 그 동생이다 야. 아예예 예, 예, 준원이었어? 응. <웃음> 어. 그럼 대원이 어디 있어? 야야 아, 핑크 색깔 줄까? 연미. 연미갈래? 분홍색 퀄리프 았다나 핑크 색깔. 어디있노 아니, 니 뒤. 난 노란 거에서 잡기 그냥. 나 침대가 없어졌어. 여기 있다. 하늘색 줄까, 성훈이. 나 침대 없어. 침대 빡사네 에2 침대다. 3층 침대로 하자. 야, 파란색이랑 하, 하얀색이, 아, 뭐 <웃음> 하얀색이 아니라 회백색이다. 너 뼈가루 있는 사람? 나. 아, 하나만 줘. 이거랑, 이거 섞으면, 어? 아, 뼈가루 돋포순 다음에, 이 두에 섞어야지 나오나? 어, 나온다. 하늘색 줄 테니까, 자, 들어라 응. 아, 이거, 이거. 이제 그 친구 이야기 꺼내지 마, 저색깔은 그치. 뭐야?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야안 자니까 팬텀 온다 어? 팬텀 온다 어. 뭔데? 이거, 이거 꿈, 꿈짜리 반가거안 방향이... 자면 공격하는 애야 빨리 누워야 돼내 자리에 어디있어 뭐야 이거 2층 침대인데 3층 침대 라라고 그랬는데 잘 자, 팬텀들 누구 공격 당 했다 어, <웃음> 나잡분데 맞았다 오! 저다 그냥... 깼다 차다뺨 맞았다, 나뼈 맞았다 <웃음> 야 <웃음> 멀리 도망가서 잡아 하긴 우리 너무 안 자긴 했어? 아, 안, 안 자면 그러, 저런 게 오구나 어어안돼겠다나분수대 옆에서 잘래 흐흐흐 <웃음> 나 <웃음> 분수제 잠깐 침대 내가 먹었어, 빨리 어. 아 이거 많이 아픈데, 생각보다 어, 많이 아플 거야 땅 파서 들어가서 잡게 잘자 얘들아 잘자 잘 자. 나는 2층 침대 아래에서 잔다 <웃음> <웃음> 여기 생각보다 안락한데? 팬텀이 금방... a s m 말 해줘 주무세요 형어 <웃음> 잔다 <웃음> 자꾸 팬텀이 오른쪽 귀에 다 a s m 말 한다 <웃음> 야, 야, 야, 야, 야, 누가 나좀 파주라. 안 돼! 야, 야, 펜텀 간다! 안 돼! 불쌍한 녀안 돼! 가시마!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안 돼. 야, 얘는 갇혔어, 그리고. <웃음> 이러고 잤다고. 자꾸 고격해가지고 야, 일어나, 안 돼, 나갔어. 불쌍해. 침대 들고 나와. 안 돼, 이따. 대원이 옆자리는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동안 거미가 나왔네. 이러와 거미. 마장 뜨자. 야! 야! 이겼나? 내가 이겼다. 이겼다. 뭐야. 야, 이거 침대 침대 <웃음> 어디다 붙이지? 야, 핑크색 염료 줘봐. 침대 어. 하나만 색칠하자. 오케이. 3층 침대로 가자. <웃음> 네, 무지개떡이잖아, 그건. <웃음> 아, 무지개 떡안 먹은지 오래됐네. 야, 근데 왜민성이를 으깨면 주황색 음료가 안 나올까? 아, 젠장. <웃음> 물 물기가 없었어. 안장겨서 사기꾼이었어. 왜? 일회안 돼. 거야? 아니 안 돼. 안 돼. 야, 그러니까 이 식물 뭐지? 여기서 자야 게. 안돼 이따야 분수대 옆에서 자자 그냥. 아니, 정말, 아, 왜안 벤, 당겨. 벤치에다 깔지 마라, 그거. 거기, 거기, 반블록이라서 여기 약간 리얼리티 하지 않나? 야, 벤치 뒤에다 하자. 벤치 위에서 자고 싶은데, 이렇게. 어... <웃음> 침대 어떻게 두개 놓냐, 위에다. 시프트 누르고 그 다음에 민규, 네가 3층이다. 야, 한층 무너지면 그대로 조지는 거네. 담단, 담단 침대다. 어? <웃음> 완성이다. 뭐야, 이게? 완성이다. <웃음> 이게 뭐야? 개이 <게이> 뭐야. <웃음> 여기서 잡시다, 그냥. 예. <웃음> 나중에 밤에. 전 민성 먹을래요? 안돼요, 그거 먹으면 컴퓨터에 렉 걸려요. <웃음> 아, 아, 아, 렉 걸려요. <웃음> 이거 딱히 불린다 아, 아. <웃음> 야, 심심한데 당근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렉 걸리게 나중에 만들래. 어떻게 하면 렉 걸릴까? 야, 부수제 이거 감상하고 꺼라. 어? 물감 나간다. 전기세 나간다. 근데 동굴 어딨지? 여기 자연동굴 없나? 거기 동굴한 게 있다 내가 아까 파던거 여기? 들어가 봐요건가덜 팠다 그거 아 내려가자 갔다 올게 같이 가자 야, 여기서부터 파자 그냥 <웃음> Y10까지만 파고 내려가자 응. 민준 어디 있지? 그거 419뒤 쪽에 Y 백와 10까지만 내려갈래야 왜 이리 높지 여기 야 해수면 기본 높이야 63이가 모르겠어 63이었나? 와 64부터 바다 없을 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여기 와이드 앞가 매우 안좋은 자리다 어? 철 나왔다 철 구, 구워놓을까 내가 미리 이건 또뭔 소리야? 철 미리 구워두게. 곡괭이 만들어야지, 먼저. 여기 와이셔프 되게 높다. 어, 그거 아마 해손 높이가 63인가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높다. 그거 그냥 평지가 70 정도 된다. 아, 나 화로 있는데, 이거 왜또 만들었지? 준비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자연 동물 있는 거 같은데. 자연 동물이다. 있다고. 어, 여기. 오케이. 나 여기 있는 석탄 다 캐고 갈게. 나중에 기면 막... 귀찮아서 안겄거 같아. 근데 막 그런 자연 동물이 아니라 아니다 자연 동물이다. 맞잖아. 빙규 어디 있어? 야 민규 이름표가 안보여 저건 아 여기 있네 찾았다 니네 혈장이 보여 아 이거 철 구워서 세개 가져가라 씨, 씨, 나 이미 철 있어 나나나철 나 13개 있다 구운거 오케이. 철 넣어줄테니까 갖고와서 쓰세요 어 무슨 일 있었노? 왜? 니 니어? 시프트 누르고 니 이름 옆에 노란 숫자를 읽으면 무슨 일이 있는 줄알것같다 알아냈다 아니요 어이 우리 집 구덩이가 아니었구나 어 우리 집 구덩이 저 앞으로 가면 나오는데 찾았다 야 이거 오, 옆으로 옆으로도 있는 건데 우리 구 동이야 우리 집구덩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음. 야 여기 세 개만 더 구워서 나 양동이만 만들자. 양동이만. 우리 집구덩이 찾아볼게. 야 요, 여기 동굴 찾았다. 네 있던 있는 있던... 걸로 추정되는 어철 있다 여기. 어 여기 캐다만 철이 있을걸 그거. 아아새 철인 것 같은데. 여기 철이 많네 좀비는 도끼로찍어야어 민규 이네 마이크 나갔나? 노? 야 쟤가 나 죽였다 어, 여기 모스 너무 많은데 아크린가 그 보네 예스 역시 잘 맞춰 잠 아 여기 아홉 개 왜? 여긴인거 같은데 아닌가? 어? 아닌가 보네 이 있던 동굴 여기 아닌가? 모르겠어 여기 맞는 것 같긴 한데 어, 스래레리 그 내려가지마! 저승 간다 그. 거로가나어 크래프팅 박스 있어 어 여기다 붙여놓을게 아 여기다 붙여을게 okay. 네? 에메랄드 복괭이 없나? I have lots of iron 다음부터 그냥 FE라고 간다기 싫어 나 레디 어? FE 페럼 맞고 어? 야야 동굴 입구 잃어버렸다 나아 여기다 야 그거 쉐이더 끼며 옛날에 그거 뭐지? 한순이 들고 있어도 그거 됐다 아이가 불불 불 들어오는 거? 어 그거 특정한 것만 되지 햇불만 <웃음> 그럴까? 어. <웃음> 특정한 쉐이더만 그렇지 아, 지금은 나무나 철로 칼만 들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칼 사과 두개 먹고 민성이 아, 민성이 남겨놔야 된다 나 어디서 얻어 터진 거 얻어 터져 얻어 터졌나 봐아 <웃음> 맞다 펜터한테 얻어 터졌지 약간 알람 맞춰놨는데 스켈레톤 잡았다 난 만약에 나중에 나가게 되면 은철 이거 다 뒤에서 넘기고 갈게 그래 그거 하다가 철한 <웃음> 한 세트는 개나야겠다 h 로 어? 어, 뭐야? 어, 석탄이다. 아이, 돌고 깨기 버리고 싶다. 버려야겠다. <웃음> 망했다. 난 나무가 없네. 나무가. 위에 올라가서 캐고 오지? 아니면, 내 찾아봐봐. 어,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 내가. 되신데 지금 y 씨. 그래 거기서 일자골 파면서 해라 나 혹시 모르니까 철갑바 만들어야 되니까 철좀 개고 있을게 어씨휴폰 배터리가 없네 민규는 입은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72개는 개줘야지 여기 벽들에서 <웃음> 하얀색 즙 나오는데 바위에서 벽이 찌렸네 어 벽이 질이었다 <웃음> 벽에서 하얀 즙 나온다 여기 자갈이라서 그런가 예, 즙 나와 매우 안 좋은 법이다 야, 야, 여기 철 구워놓을게 약간 그 바로 있는 데다가 자연동굴 또찬 야야야야 요위개 위험하다 물 붙자 물 붙자 야야야 밀면 안돼 어물물물주었다행이가 여기다 딱이다 아 이거 밀려가지고 나 무섭다 요어 그래. 야야 절벽 발견해서 나 순식간에 와이 그걸로 왔다 시빌로 왔다 <웃음> 됐다. 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연호, 아이 친구. 야야 민규 여기 몹스폰어. 좀비 몹스폰어. <웃음> 모 <웃음> 몹스폰는데 여기 왜 이게 있냐 어 다이아몬드 찾았네 나이몹스모 몹스폰을 털고 있을게 수박씨 발 아, 저리가 대리석 야 이거 좀비 들어 이거 미친놈이 어 <웃음> 이따가 와자 연어 하나만 드세요 왜성이 죽었나? 너 자꾸 폭행 당한다니까. 누구한테? <웃음> 여러 명한테 자꾸. 너 이기긴 이끼 조약요들 갖고 싶은 사람. 아야. 왜 석탄은 안 캐는 게인가 자네. 너이 새끼 내가 건만 들기만 해 봐라. 대혼 어. 나도 나 그거 볼래 캐지마 나 그거 한번 볼래 누구? 아니 다이아는 별로 관심 없고 대헌이를 보여줘 다이아는 관심 없어 대헌이만 보면 된다는 못 찾겠다 민규 <웃음> 어 금이다 이념으로 하나 들고 있어야겠다 나 TP 좀 해줘 아, 야 어디 있다고?